오호호 올라 여름 시즌이 되면 열려 있을 텐데 음, 겨울이라 다진 곳입니다 제가 걷는 길이 멜리데에서아르주아 라는 곳으로 가는 길로 여기가 사실 프랑스 길라고 합류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더 많아지는 거죠. 가자! 뭔가 작은 보트가 하나 있으면 정말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강입니다 좋겠다 하르주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르주아 Do you just feel like there is no air left to breathe? Do you just wanna to be left outside the grave? It's all for sure, I didn't know. I wonder what it meant to be. If I let go well, and let it flow, I think there's more to see. 하아 오늘 걷고 내일 하루만 더 걸으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간 5분 걸었고 총 16km 정도 걸었는데, 음... 남은 시간, 1시간 정도만 더 걸으면, 아, 드디어, 산티아고 바로 전, 바로 이전 마을에 도착합니다. 매일 걷기만 하다 보면, 어, 머리가 좀 텅텅 비거든요. <웃음> 아, 그러다 보니 제가 며칠째 걷고 있나도 좀 까먹더라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아마 11차 또는 11차 정도로 될텐데 이상없이 플레 잡기를 잘 걷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홍진호, 이제 산티아고까지 남은 키로수는 22키로 정도. 거기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다음 마을까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내일 걸어야 되는 시간은 사실 4시간 미만 미만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15km에서 16km 정도만 걸으면 되는 아주 쾌적한 하루입니다. 흑우 마지막 이제 산티아고로 가는 마지막 하루입니다 벌써 마지막 하루가 됐다는 라게좀 실감나지는 않지만 기쁘네요 드디어 고만 걸수 있다 이제 고만 걷자 오늘 하루 걸으면 <웃음> 당분간 정말 걷기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던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다리가 제 정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근데 어쨌든 뭐 그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만큼 그만큼 얻은 것도 있고 얻은 건더 크죠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얻은 거 크기에 열심히 또봤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나면 슬래자길이 종료됩니다 자 마지막 슬래자길하루 갑니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도 알베르게도 그렇고 펜션 호스텔 호텔 어디 가든 대부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정말 술래잡길은 혼자서 어 혼자서 생각할 게좀 많을 때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술래잡길 마지막 날에는 그. 산티아고 공항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저기 이 루트가 이륙 및 착륙장이겠죠? 어, 네, 어제 지도를 잠깐 봤을 었때 어? 산티아고까지 가는데 중간에 공항이 있네? 근데 이 공항을 약간 좀 거쳐가겠네 했는데 진짜로 거쳐가네요 이륙? 이륙 중인가? 어? 이거는 이륙준비 같습니다 이거는 이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맞네요 맞네요 이제, 이제 이륙하네요 어 비행기 이륙하는 적이면 을 가까이서? 오르는 거. 아. 아 이게 뭐야 이거. 동사다만 느낌아. 이제 10km 10km만 더 가면 됩니다. 더 가면 슬라이드길 마지막 날도 쉽지 않네요. 비바람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슬레길 마지막 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왜또 이러고 가 원레자 마지막은 뭔가 날씨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완벽한, 완벽한 마지막 날이고. 그래도 산뜻 때문에 좀 따뜻하긴 합니다. 5km만 더 걸으면 됩니다, 이제. 산티아고 도시가 처음으로 제대로 뭔가 보이는 시야인데, 이 때문에, 안 보여! 햇볕이대할을쓰 콤포스텔라까지 가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동네에 아니면 겨울이고 코로나고 비 오니까 안 나온 건지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긴가 여깁니까아씨 개인 들어온다 진짜. 펀슬스텔라에서의 마지막 제 모습을 남기고